자 누군가가 저한테 인류가 만든 시각화 도구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표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 표는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이게 새창사이처럼 생겼잖아요 감옥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억압하는 도구입니다 데이터가 그냥 그 너무나 자유로운 데이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라고 하는 대단히 억압적인 시스템의 데이터를 담게 되면 우리는 복잡한 데이터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, 데이터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바로 이 표입니다 자, 그래서 우리 에어테이블 사용법을 좀 보기 전에 이 표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에어테이블을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표에다가 어, 어떤 정보를 기록하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. 그렇죠?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방법일까요? 둘다 맞아요. 틀린 건 아닌데 이 데이터 산업에서는 약속했어요. 어떻게 왼쪽처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. 여러분이 이 우리 수업 이후에는 표를 만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처럼 표를 만드셔야 됩니다. 이거는 뭐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혼란이 적습니다. 자,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상관되어 있는 상관이 있는 용어들을 살펴봅시다. 여러분, 이거 뭐라고 하나요? 행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R Row라고 해요.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나요? 이거는 열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column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중요한 용어기 때문에 혹시 모르셨던 분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두구두구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표를 잘 보시면 여기 있는 행은 어, 하루, 하루에 대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열은 뭐예요? 그 하루에 대한 요일, 온도, 판매량과 같은 정보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정보공학에서는 행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동시에 개체라는 표현도 씁니다. 또는 관측치라고 할 때도 있어요. 몰라도 괜찮은데 대충 이런 표현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어로는 instance입니다. 자, 그리고 열은 이 각각의 하루에 대한 속성들이죠. 그래서 열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속성 또는 특성이라고도 부릅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이나 열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, 이 사람은 행을 얘기하는구나. 특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, 이 사람은 열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으면 훨씬 더 이해력도 높아지고 여러분이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로가 행, 세로가 열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표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걸 이해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에어테이블에서 표를 만들고 그 표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.